가스 음, 솔로 앨범, 뮤직 촬영하러 왔습니다. 노래는 한 아, 30년 뒤에다. 어, <웃음> 아, 미니, 뮤직비디오는 미리 뮤직비디오는 먼저 공개되고, 네. 노래는, 음원은 아마. 추후에. 네, 추후 댄스 수업 열심히 하고. 이거 자리다았으면좋다좀 더, 좀더 괜찮아요, 괜찮아좀 밝긴 한데 이 정도는 사랑하 r 밝은 사랑하는 노래다 너 정말 그 사람 사랑해? 두가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거나 아니면 자살하고 뭔가 아이디어를 내자면 네, 좋아이게이게 뭐 행복하고 음. 좋고 유치한 장면중이 하나면 예. 저는 이렇게 춤추자고 그냥 어이니까 그냥 어색하지만 되게 귀엽게 그냥 추든뭐 이런 이이 이렇게 음. 유치하게치 뭐 이런 이런 거 하고 행돌려주고뭐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해 볼게요. 이 <웃음> 좋아, 좋아. 좋아요. 좋아요. 잘걸리 설레대 액션 고개를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이렇게 반대로 예. 됐어 이 정도 레디 액션 컷 저기서 걸려오다가 딸려가는 느낌 이렇게 그렇지 yeah. 예, 이거 좋아 액션 액션! 오. 컷! 좋은데 플레임 한번오 야구는 한번술 뭐, 들어가는 뭐, 어. 각이야 오케이 갈게요 갈게요 컷, 컷. 컷. 넘어갈게요 수고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고하습니다네 네. 네, 넘어갈게요 그럼 다시 체험해 봐